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텅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텅빈방 안에 가득 슬 방울 들 지나간 시 간은 주옥속에 묻히 면 그만이 것 을. 대세 울까 장트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거진 내방 안에 아야케 밝아온 유리창에.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문 이야, 장틈에 기다리 던 새벽 이 오면 어제 보다 거진 내빠 가네 아야 케 발가온 유리창 에섰 지운다 널 사랑해 지운다 널 사랑해